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살을 먹으면서 한걸음 죽음에 가까워졌네요 이뭔 개소리야 아무튼 해를 넘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2018년 게임들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저런 게임들도 등장하였죠 과연 이 2018년엔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 새해부터 몇년 동안 베타를 진행하며 게이머들에게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은 오류의 땅 점검고가 출시하게 됩니다. 2019년이 현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딱히 성능은 진짜 별로 쓸모없는 수준인것은 맞는데 광고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아이디어 까지 단순히 공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다준 스위치 라보가 공개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몬스터헌터 월드가 출시합니다 당시에 콘솔에 크게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 플스4를 구매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저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거의 무슨 잠 모넌 밥 모넌 잠 수준으로 푹 빠져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역같은안전에프 잡으면서 패드 부술뻔 했는데 또 배틀그라운드가 스팀 동시 접속자 수 300만을 찍으면서 스팀의 정점을 찍어 엄청난 국뽕을 한사발로 들이마시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잠깐 동안의 4월 우리들의 버부부는 대그입니다의뱀브로드가 블리자드를 퇴사합니다 뭐 많은 하스 유저들이 맨날 욕하던 뱀브로드였지만 막상 퇴사하니까 좀 미운 정이 들었다고 해야하나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블리자드가 좀 싸긴 했는데 음... 터레스팅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 우리들의 제우스 당신의 아들이 또 돌아왔어 2018년 사실상 최다 고티 수상작인 가도부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5월 국산 게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로스트크의 파이널 CBT가 진행되게 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떨어지면서 절규 소리가 들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솔직히 저도 사고 싶은 비트세이버가 얼리액세스로 출시하게 됩니다 VR 하나 살까? 병신텔드5 판매량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트레일러가 공개되게 됩니다 이 트레일러의 스노우블링으로 인해서 현재 배틀필드5의 성적은 아주 처참한 수준이죠 솔직히 게임이 얼마나 이상한가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박사학기를 못따서 아직 플레이해보질 못하고 있네요 아니 배필 1이나 한거라 해주라고 그리고 영화같은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유먼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의 최강자 검은마법사가 업데이트됩니다. 물론 나오자마자 갈갈이 찢겨 뒤졌지만 또한 격전의 아제로스가 8월 출시하게 됩니다. 물론 전 와우를 잘 안해서 모르겠는데 옆동네 아저씨 말로는 존나게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몬스터헌터 월드가 드디어 pc버전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안 샀지만요. 또한 그렇게 유저들이 목 놓아 외쳤던 오버워치 한국맵 부산맵이 공개가 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주모를 찾게 되더라구요 9월엔 데스티니 가드언즈가 한국에 출시하게 됩니다 10월엔 철권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린랜드가 21년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많은 트로피도 없어지고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죠 2018년 최고의 게임 중하나인 레드데드 리뎀션2도 발매를 했었죠 3일만에 무려 8천억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수익을 끌어올린 대작 중의 대작이죠 그리고 11월 드디어 게이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국산의 희망 로스트아크가 obt라지만 사실상 오픈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잠시나마 행복했던 게이머들에게 약간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준 디아블로 이모탈이 블리즈컨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어, 덕분에 블리자드의 이름값을 하루아침에 개똥으로 만들어버리는 초석을 다져준 아주 개엿같은 발표였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Do you guys not have a phone? 뭐 어쨌든 이런 상처받은 게이머들의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듯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팝스타라는 국뽕 넘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한국 게이머들은 뽕에 차면서 노래까지 좋아 잠시나마 한창 여기저기에서 노래가 들려오곤 했죠 그리고 뽕에 가득 찬 우리들에게 진정제라도 주려는듯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스탠리가 향년 95세로 별세하게 됩니다 까흐메오 찾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리고 뭐 지스타도 있었네요 하... 지스타가서 페이커 선생님이 못본게 한이다 12월은 아주 중국의 달이었습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 판호 이발급 등등 수많은 매체에서 중국 관련한 기사가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던 시기였죠 그리고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인식을 아예 개똥 쓰레기만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린 히오스리그 당일 폐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능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면서 무슨 언론에서는 왜 칼부림이 났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배틀그라운드다 서든어택이나오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쓰레기마냥 보이게 못을 박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블리자드의 직원들이 대거 자진 사퇴를 하였고 중국은 결국 30일 80개의 게임판으로 허가하면서 문을 다시 여는 모습을 보여줬죠 유독 진짜 12월엔 끔찍한 소식만 들렸던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연말에는 좀안 좋은 소식만 들렸던 만큼 새해에는 좀더 게이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으로 가득 찬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한번씩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